짠 여러분 저 오늘 드디어 대대적인 스팅데이를 하는 날이에요 짠약 9주만에 먹는 라면이에요 이거 신상품 출시됐을 때부터 먹고 싶었는데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화당 만두랑 계란 이렇게 넣을까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본 건데 이게 약간 불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 풀이 그려져 있네. 주변에 그 먹어서 그런가 되게 짜요. 맛있는 짠맛. 근데 왜 배부르죠? 먹을 건요거는 닭도레쥬르에서 구매한 거고 반씩 자른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맛을 보고 싶은데 요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반씩 잘라왔어요 에어프라이게에 돌려왔어요 올려놨던 군데도 엄청 금방 넣고 꾸덕꾸덕해요. 이 예, 새가 너무 울어서 개허워 했는데도 안 가네요 그냥 냅둬야 될것같아 저 1만 기념 돼가지고 이렇게 초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과자랑 같이 먹을게요. 그냥 치팅데이 먹방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던 건데 또 1만이 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Q&A 질문이라도 받아두는 건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초만 불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1만 된거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 앞으로 영상도 계속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올리고 더 소통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구독 축하. 예만 네, 축하합니다. 예만 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만 네, 네, 축하합니다. 밖에서 엄마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앞으로도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는 다이어트 식단얘기는 제가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계속 올라올 거니까 매주 확인해주시고요 어, 일상 브이로그 뭐또 다양한 콘텐츠로 더 만족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